지질대사 볼때 지질분류현 부분을 조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질 크게 나눠가지고 이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단순 지질 그러니까 지방산과 여러 알코올류와의 에스터 화물이다. 에스터라고 그러는 것은 자 여기에 CH2OH, CHOH, CH2OH 요 부분이 알코올 부분입니다. 글리세롤입니다. 그죠? 글리세롤. 그다음 우측에 여기 CH3, CH2, CH2 쭉 나와서 COOH 지방산입니다.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터 결합. 자, 이 부분이 C-O-O 무엇? 자, 이걸 에스터 결합이라고 해요.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는 자, 이와 같은 단순 지질. 단순 지질에도 또 분류를 한다면은 어떤 중성 지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왁스가 있습니다. 왁스는 여기에 그리 새로울 자리에 그냥 알코올입니다 알코올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왁스입니다 왁스의 대표적인게 밀락 비왁스에서 벌꿀납이 그 있죠 밀락 그다음 코레스테롤 에스터도 단순 지질 속에 들어갑니다. 네. 이와 같이 단순 지질, 그 다음 복합 지질 있습니다. 복합 지질이라는 얘기는 지질과 다른 이제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지질. 인지질. 자, 대표적인 예로서 인지질이 뭐, 레시친, 세파린, 뭐, 스핑고 마엘린. 이 자, 이런 것들이 인지질 종류입니다. 그 다음, 당지질. 강글리오사이드 뭐, 세레브로사이드 자, 이게 당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단백지질. 그 다음에 황과 결합되어 있는 황지질. 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복합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도지질. 자, 유도지질. 이것도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위에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물질을 유도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지방산. 가수분해 결과로 만들어져 나오죠. 지방산. 뭐 알코올, 그다음에 탄화수소, 여기 대표적인 스콰렐린이라든지, 뭐 불금함물 이런 것들, 그다음 스테로이드 물질, 그다음 에 지용성 어떤 색소, 혹은 지용성 어떤 비타민류, 자 이런 것들을 유도지질 속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지질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에 그렇게 해로점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걸 조금 더 특징하고 예를 들어둔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단순지질에 크게 나눠 중성지질과 왁스로 나눴습니다. 중성지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리 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다. 왁스는 고급 일가 알콜하고 고급 지방산. 여기에 뭐 고급, 고급이라고 그러는 거는 탄소수가 많다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밀랍, 뭐 경랍 이런 것들. 예로서 들수 있고. 복합지질에는 인지질, 당지질, 뭐 단백지질, 황지질, 자 이런 것들에 예를 한번 보자. 자 인지질, 그리세롤과 지방산,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질소, 이런 뭐, 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레시틴, 계란 노른자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세팔린 그 다스핑고 인지질, 스핑고 미엘린, 그 당지질, 당지질, 뭐 그리세로 당지질 그러니까 당이 스핑고 당지질, 당지질, 그리세롤과 지방산과 당질이 결합되어 있고. 식물 염록체에 존재하는 이런 <웃음> 특징 가지고 있고요 스핑고 당지질은요 우리 동물의 세포막에 주로 존재합니다 를 <웃음> 스핑고신 지방산과 당질 대표적인 예가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스핑고 당지질 그 다음에 단백지질입니다 단백질과 결합한 지질 형태입니다 자, 대표적인 얘가 카이로마이크론, 키로마이크론 그 다음 VLDL Very Low Density Lipo, Lipoprotein 그러니까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VLDL, LDL, HDL 자, 이게 단백질이 그 다음 유도지질의 내용들에서 보시면 은 지방산의 여러가지 종류 지방산 알코올, 고급알코올의 스테롤류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에르고스테롤고급일가알코그 뭐 다음 탄화수소의스쿠알렌 심의상어간류에 존재하고 를 스쿠렌 스쿠알렌,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바이타민, AD, E, K 그 다음 지용성 색소로는 카로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 지질 속에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이제 지질 쪽에 대해 가지고는 큰 애로점 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단백질, 카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관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관계 다 봤고 키톤체 봤었고 콜레스테롤 문제가 자주 보였죠. 그렇죠?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과정에 자, 스쿠알렌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됩니다. 자, 합성되니까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많이 나오니까 지단백 대사에 대한 내용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 아이코사노이드 대사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다 그거 보기 전에 여기에 아이코사노이드 전구체 그러면서 지방산이 나옵니다 정구체에 대해 가지고 리노렌산이 나타났고요 리노렌산인데 이게 감마리노렌산이 지금 보여졌고요 아라키돈산이라는 산이 자, 이와 같이 리노레산에서 감마리노렌산을 거쳐서 다이호모 모지엘에를 거쳐가지고 아라키돈산 만들어지고 자, 이런 형태를 거쳐서 EPA, 그 다음 알파리노렌산 자. 리노레산, 알파리노렌산, 뭐 EPA 뭐이 관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이코사노이드 그러는 내용이 나오는데 탄소 20개짜리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아이코사노이드가 생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에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코사노이드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코사노이드의 종류와 기능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 PGE2는 이렇게 대부분 조직이나 특히 신장에서 생성되는 물질로서 혈관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혈관 수명 관계 뭐 혈관 음 수축 관계 항염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물 이걸 이제 아이코사노이드라고 그러는 지방산 대사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는 물질들인데 어,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 는 문제에 언급돼 나온 부분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면서 익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들어갔어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코레스테롤을 생합성하는 시장물질은 무엇입니까? 코레스테롤 합성 시장물질은 아세칠코에입니다 아세칠코에입니다 <웃음> 그 다음 14, 15번 전부 다 코레스테롤 합성 관련입니다 그 다음 16번도 마찬가지고 17번도 코레스테롤 문제고요 16번, 17번을 한번 봅시다 16번에 담즙산과 결합하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답은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과 담접산은 글라이신이나 타우린과 결합해 가지고요. 글라이신과 결합하면 글리코콜산, 그 다음 타우린과 결합하면 타우로콜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17번에 코레스테롤의 생합성 중간체는 무엇이냐? 중간체는 답은 2번이고 메발론산입니다. 콜레스테롤 생합성 경로를 좌측에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출발 물질 아세틸코에이입니다. 그다음 아세포 아세틸코에이, 그다음 HMG 코에이, 그다음 L 메발론산, 그리고 스쿠알렌, 라노스테롤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된다. 자, 그러니까. 네, 코레스테롤 생합성의 그 중간체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버리니까, 여기서 꼭 메발론 산, 메발론 산만이 뭐 문제에, 에, 앞으로, 요, 이 문제는 결코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뭘 바꿔가지고라도 코레스테롤 생합성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맞춰야 될것 같은 맞출 준비는 이걸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니다 알면은 맞출고 안그러면은 사실 풀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지금 얘기가 많이 돼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23번 23번 4번을 한번 볼까? 자, 23번 베타 산화 얘기입니다. 스테아르산이 모두 아세틸 코에이로 분해되려면 베타 산화는 몇번 반복해야 합니까? 뭐 이런, 이런 문제 에 나오면 정말로 이거는 참 쉽죠. 스테아르산 탄소 18개 아세틸 코에이로 산소 두개씩 이렇게 베타산화로 절단되어 나가니까 18 나누기 2 하면 9입니다. 9-1회 하면 은 베타산화 했습니다. 여기 답은 6, 7, 8, 9 하고 이렇게 나가야 어좀 혼돈이 될텐데 15, 16뭐 6, 7, 8, 15, 16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것도 문제가 나왔던 문제단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을 찾는 것을 좀 도와주는 형태의 문제다 이거는 그 다음 24번 리노레산입니다자 필수 지방산입니다 리노레산과리노렌산 두가지가 필수 지방산이고 아라키돈산은 합성이 되는데 부족하면 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라키돈산까지 넣자 그러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양이 문제였서 그렇지. 자 그러면 리노레산이 여기에 참표 에, 여러분들 에, 쉽게 그래도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리노레익에시드 콤마 1 8 털론 2 이렇게 딱 표현을 해줬어요.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들 아세틸코에이로 분해될 때 생성되는 FADH2 수는 몇 몰이냐? 이거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중결합 두개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리노레산이 탄소 18개니까 베타산화 몇번 해요? 18 나누기 2, 9 1 8나누기2 9-1 8번 베타산화가 일어나는데 베타산화 한 사이클 돌면서 FADH2 1몰, NADH2 1몰 생성되는데 문제는 이중결합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FADH2가 마이너스 2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NADH2는 마이너스 안 돼요 왜냐하면 시스지방산에서 트랜스지방산으로 되면서 탈수소 반응에 의해서 FADH2가 생성되니까 미리 이중결합이 두 개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수만큼 FADH2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몇 번? 베타산화 8번 중에 이중 결합 두개 있으니까 6 2 6번입니다. 예, 6몰이 6몰 FADH2가 생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25번 또. 케톤체와 콜레스테롤 합성 중간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답은 4번, 4번 3. HMG 코에입니다그 다음 문제 2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자, 이거를 개 좌측에 지금 풀어 놨는데 풀어 놨는데 이걸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 줘야 돼 아니면은 아니면은 자, 18의 제로 스테아르산이 ATP 몇몰 나옵니까? 120 몰이었죠. 그것만 생각하고 이중 결합 두개 있다. 그러면은 FADH2 두 분자 마이너스 시켜주면은 FADH2 1.5몰 ATP 만드니까 곱하기 2 1.5 곱하기 2 3 그럼 120 마이너스 3 하면은 117 나오지 이제 그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자기가 니노 레산이 아니고 뭐 다른 무슨 산을 주더라도 계산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한다는 거이 쉽지가 않아 맞죠? 그러니까 18의 제로 스테아르산 120 ATP다 그거 기억을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은큰 문제 외로 없이 문제 풀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음 자, 지방산 산화 베타 산화쭉다 됐고, 32번 문제가 베타 산화 관여하는 효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한것 해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참 어렵다. 그죠? 그지? 효소 뭐 나오고 익하면은, 그만, 참 어려워요. 응? 어려운데, 자. 일단 32번 이런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나오더라도 나는 어? 맞출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34번부터 나오는 것이 지방산 생합성에 관한 문제가 쭉 나옵니다 자, 지방산 생합성 34번 문제 그러니까 지방산 생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말로닐코에이를 필요로 한다. 자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어. 자 2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틀렸답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베타산화는 뭐 지방미터콘드레에서 일어나지만 지방산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 도도도 밑에 가서, 자, 탄소수가 10개 이하인 지방산만을 생성한다. 아니거든요. 자, 지방산이 에 지방산 합성이 되어가지고 최대 합성될 수 있는 물질이 14개짜리 8미터 산입니다. 아시겠어요? 8미터 산이니까 5번도 틀렸어요. 자, 좌측에 요약본 한번 볼게요. 자, 지방산 생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아세틸코에이의 카복실화 반응으로 자 말로닐코에이가 생성됩니다. 자 말로닐코에이가 지방산은 2탄소 단위식 지방산 사슬이 연속적으로 증가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고요. 이때 자, 지방산 생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은 NADPH입니다. ATP가 필요한 거 아니고요. NADPH가 있어야 지방산 생합성의 생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로닐코에이가, 말로닐코에이는 탄소 3개 짜리예요 자, 우선, 아세틸코에이의 탄소 하나 더 붙어가지고 말로닐코에이가 만들어지면서 말로닐코에이에서 탄소소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증가되어가지고 지방산 합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산 분해뿐만 아니라 합성까지가, 합성까지가 사실은요, 아,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 합성분해, 이것 같이 이제 문제 봐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 조금 더 건너뛰어야 되겠네. 45번 문제를 볼까요? 이건 또 합성이 아니고 분해 쪽이다. 45번이 지방산 아실코에이를 분해해서 아세칠코에이로 생성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베타산화 일어나는 네 가지 반응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 뭐냐 이겁니다. 답은요, 자5번인데 산수산분입니다. 산화수화산화분해 이런 형태입니다. 산 산수산분. 응? 산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아실코에이가 산화되고요. 수화는 n o 일코에이에 의해서, 그다음 또 산화는 베타하이드록시아실코에이 디하이드로젠아제에서 산화되고요. 그다음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됩니다. 됐고. 그다음 쭉 조금 넘어갔어. 4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9번. 뭐 48번은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0번 포화지방산의 베타산화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불포화지방산의 베타산화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답은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트랜스 이성질화 반응이 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베타산화 일어나는 그 사이클을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 50번. 간세포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지질대사 과정은 무엇입니까? 답은 담접산 합성입니다. 담접산 합성. 그 다음, 51번. 51번이 세포질의 8m 산을 세포질에서 8m 산을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운반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산 산화될 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 누가 운반해주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답은 2번 카니틴입니다. 카니틴. 다음 밑에 내려, 내려가서 53번 아까 지방산 생합성 과정의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나 어, 이건 아까 우리가 분해가 아니고 합성과정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 답은요 자 4번입니다 축합화는탈수화는 축환, 탈환? 축환, 탈환?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 54번이. 자, 지방산이 아실코에이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ATP 수는 몇 몰이냐? 자, 답은 2 몰입니다. 2 몰. 그러니까, 앞쪽에, 지방산 아실코에이로 활성화해가지고, 그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ATP가 소비됐잖아. 그죠? 그 소비되는 것이 2mol e ATP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55번이, 자 지방산이 전부 탄소수가 짝수, 짝수로 이렇게 나갔는데, 홀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홀수 지방산이 만약 베타 산화에서 베타 산화를 거쳐서 최종 생성물은 뭘까? 그 쉽게 얘기하면 짝수로 된다면 아세틸 코에이가 탁탁 떨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세틸 코에이가 아니고 탄소 3개짜리가 남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답은 3번 프로피오닐 코에이 여러분 왜 탄소수 하나일 때 메탄, 에탄, 프로판 입칼할때 프로필 카마 탄소 어. 3개 얘기입니다 부칠 카마는 4 개입니다 펜칠 카마는 5개헥실엿섯헵틸 옥틸, 노일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어? 카운트만 숫자만 이름만 딱 들어도 아 이게 몇 개다 그러는 거 바로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그 다음 56번이 간에서 캐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간에서는 캐톤체를 이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간에서 캐톤체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뇌라든지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간이 서버린다 하면 보낼 보내질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간에서 케톤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답은 5번 베타 케토아실코에 전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간에서는 사용하지 케톤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57번이 자, 한분자팔 8m 산을 생합성할 때몇분자의 말로닐 코에이가 필요하냐? 자, 미 m 산이 탄소 몇개 짜리입니까? 16개 짜리입니다. 자, 16개 짜리다 그러면은 말로닐, 자, 16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로닐 코에이에 2개씩 탄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몇 분자의 말로닐 코에이가 필요합니까?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설명을, 자, 우측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8m 산이 생성되는 과정은 7회의 생합성 사이클을 거치고, 그러니까 7번 사이클을 돈다. 어? 1회 생합성 사이클 거칠 때마다 1개의 말로닐코에이가 필요하므로 총 7분자의 말로닐코에이가 필요하다 자, 8m 산이 탄소 몇 개라고요? 14개잖아 그렇죠 14개 나누기 2 하면 7번이 말로닐코에이 7분자가 와서 생합성에 참여해야 8m 산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닐 코에몇 분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방대사. 자, 마쳤고.